오늘은 디도신 물강의 시간으로 디도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에 대 인물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쓰여졌냐면 이것은 그 마지막 때그 디모데 전후서 사이에 쓰여졌는데요. 나머지 교회 그 바우서신 13권 중에서 3권 마지막 쓰여진 3권은 목회자를 위해 대한 목회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 언제 쓰여졌냐면 5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전서와 후보서 사이에 쓰여졌고요. 쓰여진 곳은 아테아 마케도니아의 니고볼에서 쓰여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AD 6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대적은, 시대는 확실하진 않는데, 그건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바울서신, 바울서신이 마지막 끝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바울이 행적을 보면, 첫 번째 1차 전도행과 2차 전도행은, 아, 파종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교회를 그씨뿌리는 곳도 태동기, 씨뿌리는 그동안 곳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방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니까 그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에서 시작해갖고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보면서, 아, 교회를 여기가 좋겠다 그면서 씨뿌리면서 돌아다녔던것이 1차, 2차 전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차서부터 5차 전도행은 교회의 성장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그렇게 됐던 것이 교회의 성장기였고. 바울이 사도바울이 죽으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일반서신인데요.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이 나온 것이 여기가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볼땐 교회의 핏밖에 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추수기를 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냐.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추수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시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그니까 진짜 교회가 가짜 교회가 어느 것인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진짜 성도들은 어, 배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교회를 갖다가 지켰던 그런 사람들, 교회핏박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로 봤을 때는 그, 저, 그, 바울이 한 57세에서 한 61세 정도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디도쇠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양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 디도의 음모, 디도, 너의 너희 의미, 의미가 뭐냐? 네가왜그그레도샘에 가서 왜 목회자, 감독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성도세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은 그런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2장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종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자격이 어떻고,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세에 대해서 경계한다고 하는 것이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쭉 보면 1장 2절, 1장과 이장을 2장을 보면, 일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보호해라.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감독과 장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단은 대적해 있지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를 전파해라. 지력을 교육시켜라.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늙은 남자, 여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전반적으로 3장 1절에 서는 국가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이 3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태도,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다음에 3장 12절에서부터 15절 에서문화에 나오는데, 진리의 실천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보호, 진리의 전파, 진리의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진리의 전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물에서 나아까도 말씀드렸지, 디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데마, 두기고, 세나벌에 아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디도의 권위를, 바울이 디도의 권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제자, 참 아들이 지도다 라고 권위를 인정해 줬고요. 직품 맡은 자의 자질과 자격,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게도냐아고 니거볼레에서 쓰여졌다고 이기하고 있고요. 기간은 64년에서 66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대는 우리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그래대. 그래대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어, 당시 그 아대는 뭐냐면 그 이그레드의 섬은 아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테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가 겸영하고난 다음에 고린도와 무작위게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고린도가 어떤 겁니까? 무작위 음란한 곳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냐면 여자들이 아덴에서는 여성이 위가 무척 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로마의 경우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 로마화 되면서 어... 그 뭐랄까요뭐 성적으로 좀좀 물러내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멋대로 살수 있는 자유가 부여됐다. 그래서 여성들이 멋대로 살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레이드가 섬이지 않습니까? 섬 문화의 독특함이 있습니까뭘 예를 들어서 고집스러움이라든가 뭐 보수적인 뭐 지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고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덕적으로 많이 해해졌고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졌고 그 다음에 피폐해졌고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다. 영적의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외향적인 유행이 쫓는 어떤 그런 외향적인 문화로 바뀌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냐면그 4차 전도 여행이 뭐냐면 로마 감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가이사 시돈, 안디옥으로 해갖고 무라에서부터 미양으로 해서 서여기 저, 그, 광풍을 받고서, 그,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갖고, 여기 모래톱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 멜리데에서 여기서 난파가 돼갖고 멜리데로 가죠. 그래갖고 시실리아에서 내기온을 해서 보디올로 가갖고 육로로 로마로 입성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2년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 온 이태를, 그니까 이태일까, 2년 동안을 어, 거기 계속 있었죠. 그니까, 러 하느님이 전파여 주여, 주예수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좋은 이태를, 이태를 뭐냐면, 셋째에 머면서 잘한 사람을 다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 법상 뭐냐면, 원고. 그니까, 러 내가 고수한 사람이 18개월 이내 나타나지 않으면, 죄수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나와갖고, 같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에서 15장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하로갈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은 서바나, 그레데섬,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니거볼리 그리고 로마로 들어간 거죠. 자,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서바나로 갔다가 여기서 그레데섬으로 갔다가 골로세로 갔다가 그러니까 밀레노로 시작해서 밀레노로해갖고저 그 밀레도, 밀레도로 해갖고 골로세로 갔다가 에베소로 가서 라우디아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마게도니로 넘어갔죠 그래갖고 아덴에 가서 어, 아데로 가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니고벌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잡혀갖고 여기서 구석당하죠. 구석당하고 리볼리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있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디도서 3장 23절에서 보면 내가 아,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느니 그때 내가 급히 니거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고인데 달마디아를 잊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니까 유고슬라비아죠유고슬라비아 쪽에서 잊지 않았겠느냐. 좀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니거벌리에서 여기서 추우니까 저 남쪽에서 니거벌리로 가서 어, 지내겠다고. 그럴 때 니가 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 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를권이 가로 갔고, 대사권이를갖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에서요. 그 다음에, 어, 그리, 그, 레스케는 갈레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디, 저, 저, 달마디아라.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로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마, 디, 저, 니거블레에서 잡히면서 너는 달마디아로 피사나라. 혹시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나의 참마들, 디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썼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경건함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대상이, 어떻게 요 사모하게 되고, 경외하는 것보다 보면 두려움 대상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열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아, 저렇게 써있죠. 자, 그런데 디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요. 그죠? 렇거기는 갈라디에서 나오는데,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디도의 그 쌍둥이 형이 뭐 누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가보요자 보겠습니다. 자, 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한 바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제시하되 내가 다름지라는 것이 다름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방인 성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그런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갔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3장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 헬라인이라도 그 할례를 해버리면 너 해봐 파너봐너 너 헬라인이라서 또 할례 했잖아라고. 할까봐 일부러 하지 않았고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지 청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작위하게 그 바울을 갖다가 새로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새로 나온 기독교를 무지하게 탄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도서, 요번에 디도서 나온 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렇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변천이 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 1차 전도역때 만났을 때 헬라인 디도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아, 마지막 때갈 때는 나의 참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에 내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디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보면, 나이, 8장에서 보면, 23절에,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디도에 대한 명칭이 바뀌고, 디도에는 무지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디도에 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다. 디도에 대는 그리드의 교회 감독이었죠.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고 미금이 좋고 충성된 지였다. 내유 외강하는 자였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었으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겼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했습니까? 이그리드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리도 교회수 해결이 됐죠. 디모데도 해결이 안 됐고 바울이 몇 번, 네 번에 거쳐서 서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가 가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고 한눈을 팔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앙이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경건이 부족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 경건은요. 감성의 영역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라그하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예수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되어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되어있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경건함에 속해 있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 어,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속에 뭐 진리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캐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오는 겁니다. 자 경건에 대해서 그,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경건함. 경건의 모습, 경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가 평범한, 그냥 우리의모습은 경건한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두 번째,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무대후서 3장 5절에서 보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있는데 그것이 경건의 모습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면 경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 있습니다. 베드로우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내하면 경건이 쫓오고 경건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 형제 우애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장 9절에서 보면 뭐냐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그대로, 그거 자체고, 그다음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열매란 얘기죠.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 속에 있을 때, 진리와 이걸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멀면 우리의 진리를 지키실 가져라.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돼요? 경건해지면 더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나도, 아, 너, 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지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불에 타서 아무것도 불어시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존재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어디와 연결되느냐? 결국 우리는 지역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지옥에 가기 싫으면 성경을 잘 알아라. 자, 이런 말을 왜 바꿔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죠? 아까 봤어 예수 안에 머물면 진리의 지식을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머물지 않으면 부서지게 되죠.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옥발이 떨어져. 지옥에 가기 싫으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경건해지고 경건해지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을 주셨으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영생의 소망을 위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영생을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무슨 얘기예요 이이 이 내용들 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들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얘기했던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참아들한테 같은 믿음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경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도를 무지하게 띄워준 거죠 디도의 권위를 상징을 하듯 권위를 인정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장로와 감독.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와 구별된 삶을 사는 장로와 감독.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반적인 사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과 출세하고 명예 갖고 권력 갖고 그런 거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감독과 장로라고 되겠습니다 장로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한테 대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를 할땐 창만할 곳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여자,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 다음에 불순정하는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그, 그, 정치인 중에서도, 장관이죠. 딸이 무지하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자, 근데 과연 그 여자가 믿을까요? 그 여자분이, 그 자녀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할지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가정에서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장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장르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게 자녀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감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저, 카톨릭은 어떻게 돼요? 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구타하지 않냐며. 아내 폭행하는 경우가 많, 경우가 있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그, 그 또, 중대형 교회의 부목사였어요. 근데 부목사인데, 아내한테 욕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어,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자질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못하는 것은, 남, 우리가, 어, 돈을 밝히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생각하죠.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WCC에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NCCK 회장이었던 김삼원 목사님이 조심하셨던 지금 그뭐그 뭐그 여러 모자 뭐 자녀한테 뭐 목사를 갖다 넘겼다 뭐 세습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거죠. 명성교회 그 대표 옛날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상원 목사님이 WCC NCCK 회장이었거든요. WCC를 갖다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자, 근데 WCC에서 주장했던 게 1948년 일자 암스테르담 회담 회의에서 뭐라 고했냐면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 구원의 수단이다. 공산주의가 가난과 불안전의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조지 소로스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런 얘기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75년 5차 나이로비 회의에서는 뭐냐면 마, 마르크스주의는 자, 저, 정의로운 사회, 정의, 사회 구현을 하는 필수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 이념.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디스피스에서 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쪽가 가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8년 8차 짐바브의 회의에서는 일부 다터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WCC를 주장하는, WCC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에 계시다면 여러분 사실 나오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해야겠습니다. w c c 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더러운 이득을 참아지 않냐며. 무슨 얘기예요? 왜 WCC를 갖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은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성도 떨어질까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게 짐승의 표도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그만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도 떨어져 나갈까 봐. 결국은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탐하기 지탐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고. 뭐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교통합하면 된다 안 된다? 나 위에는 하느님 앞에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냐며 라고 되 있습니다. 그 당시 뭐냐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할례당할례파들은 한례, 유대교의 할례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할례 1인당 돈을 받았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가 되니까, 어떻게 요이 사람들은 그런 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자유를 줄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 바른 말, 바른 진리를 깨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팔 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오지습니까 믿음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얘기있습니다 이는 방,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는 다, 자들을 책명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어, 선포하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걸 봐라 그것지 구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정부의 눈치 보고 구속될까 봐 여러 가지 이런 말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몇몇 몇 분의 교,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죠, 그죠 정광 목사, 손연범 목사님 그다음에 안유원 목사 님 이런 분들만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고 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하고 게으르고 돈만 탐하는 그리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 불순정, 헛된 말, 속이는 자. 이게 뭐냐? 불순정하고 헛된 말라며 속이는 자는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레파 중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불순정하고 헛된 말라고 속이는 자가 유대교의 할레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고 했던 것이 아까 조매쪼매도 얘기했던 것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냐며. 그죠? 여기서 나온 게, 이 할래파에 대한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 할래를 하면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가정들은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렇게 가르쳐 갖고. 자,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 가정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간이, 그, 그러니까 간통이라는 게 없어졌죠. 간통. 그 다음에 지금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딱 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낸시 펠로우 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란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지금 그, 어떤 정부의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에 이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유튜버들이 거의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려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도 유튜버로 해서 돈이 안들어도하더라도 사명을 갖고 왔다고 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제는 정말 적 그리스도 세상이 올 거라고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데인 중에 선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한 사람이 에피메니테스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BC 7세기경, 600년 전에 철학자, 그리데태생의 그리대 태생의철학자며 시인이며, 그 다음에 이혼자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7대 희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선지자가 말한다. 이 사람이 바로 에피메니테스인데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적인 모순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은 거짓말쟁이와 역설이라는 얘기죠. 자, 에피메니테스는 모두 그리대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모든 그리대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피메니테스는 어디 사람이요? 에 그리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피메니테스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한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 무어 에피메니테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에피메니테스 말이 거짓말이므로 모든 그리대인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역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죠. 비도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뭐냐? 보시피 쓴 것이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상처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사려고 할때 하는 것이 뭘까요? 야, 이돌 대가리야 뭐, 그것도 상처 주는 거지만 뭐예요? 왕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회 사력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립 서비스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음,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에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간이, 단기간이 익이 있다. 그건 뭐예요? 자, 금품, 금품 깔치거든요. 공간 협박, 보호시피싱. 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다 이익이 기 때문에 어떤 얘기예요? 돈안 가져오면 내 부모를 죽인다는 거. 처부다거짓말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얘기를 해요.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 자, 그 다음에 뭐야?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믿고 싶을 때 그때 왜 할까요? 나, 난, 난 이런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하는 거야. 난 오래 살수 있어. 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래 살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아. 뭐날덜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고 왜냐면 자기가 그 부정하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을 때 그럴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또 뭘까요? 외국된 사실을 믿으려고 할때 그게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런 데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이사모 사이토라는 일본의 그 심리학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리쇼 대학에 자 이런 내용인데 왜 그런 얘기가 될까요? 자 자살을 했는데도 우리 딸은 천국에 갈 거야. 라면서 외국된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신은 집수개표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요새 그 거짓말에 대해서 논리가 많습니다. 이 논리가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 당신은 어, 얘는 참 장군감이네요. 뭐 우리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더, 칭찬해 주고 그사람들도 위로해 주고 그사람들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엉망, 엉망인 사람, 막 삶도 그렇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삶이 엉망인 사람한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제님, 너는 인간 쓰레기야. 어, 형제님, 형제님 인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형제님, 형, 하느님은 형제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선의 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신, 그 프로이드 학파, 우리가 정신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프로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신 프로이드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가장 중요 거, 그,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들, 사람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떻게 된거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며 독일계 미국인이었죠. 이 사람은 심리학 교수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정직은 인간의 분리를 막아주는 위대한 정신의 선택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로지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하는 요요거 우리가 거짓말의 종류를 제외하고 왜거짓말일까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제외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직은 인간의 분리를 막아주는 위대한 정신의 선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타인으로부터 시뢰를 받지 못해요.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척하며 살고 잘난 체하며 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위선된 행동 같은 거는 그렇다고 꿈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분리를 만든다. 신뢰를 깨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현재 누군가가 나, 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그 갖다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증명해내지, 그게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진실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메이저 언론인 CNN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필요한 부분만 따서 그걸 편집해서 왜곡해서 어떻게 해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왜곡된 사실을 믿으려는 사람들만 믿고 싶은 것만 믿게끔 그걸 공중파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 세뇌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이고 믿으려고 얘기하는 사람 진실을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튜브에서 활동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왜요? 바른 교훈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이저 언론들이 그 부정 선거에 대해서, 미국의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도 그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것이 합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마다 자기가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밝혀될 기독교인으로서 밝혀낼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순 용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교사 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쫓아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하는 그런 얘기를 그왜왜 왜, 왜 에피메니테스가 한 얘기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너희가 장로를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과 대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허태는 유대인이 허탄는 이유가 지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밖에 없다. 그렇게. 없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시인하나 행위라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하느님 믿으면서도 하느님의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요. 예 WCC 그, 그 NCC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 전번에 요 이번에 앞과도 말씀드렸지만 n c c k 회장이 누냐면명성께전 단임 목사였던 김삼원 목사예요. 그분의 말씀을 다 믿고 의지하다는 얘기죠. 아까 WCC가 뭘 얘기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옳다. 정의를 위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 쳤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WCC라는 얘기예요. 근데그사람 옹호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어떻게 해요? 가증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와 성별을 나는그리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자에 맞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라?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에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행실이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에 용기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온순전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왜냐네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본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냐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어떻게 돼요? 바른 교훈 속에서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말, 바른 말할수 있고 아니면 악한 말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수 있다. 여기서 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적하는 자로그대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자, 우리를 욕하는 자, 대독교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리스 적그리스도들에게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디도서 2장 19,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젊은 남자, 그, 늙은 남자, 늙은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자들에게 순정해라. 그, 기쁘게 하고, 거슬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노사 관계 분명히 잘해야 되죠. 우리가 종, 주인은 종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해서, 사원에 대해서 좀 잘해주고, 사원들도 마찬가지. 주인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도 불구하고 종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요? 상전들의 모험사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움과경건함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가셨으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가 우리를 대신에 자신,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왜 그랬냐? 우리를 깨끗하게 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요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신 대속하셨다는 얘기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누구든지 없인 용의를 받지 말라. 그래서 전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들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라.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얘합니까 3장 1절에서 그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그 사회생활, 늙은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다 장노나 감독이나 다 모여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위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한테 비방 맞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조섭단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전에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정역과 향락에 종로를 탄 자여,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자미워던 자여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대로 되지 않고 국률함에 따라서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새롭게 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어져갔고 그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 주셔서. 성령을 풍성히 주셔고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까 구원론이 들어갑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거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디도서 3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끔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전부 다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헬 할레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 거슬러 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단의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단의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부패하여서 항상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빨간색으로 물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정말, 어, 이거 말해요. WCC처럼 종교 통합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속되어 있으면 내 마음도 박혀진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빛이오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짜가 없다고 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향하셨지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탄 것에서 우리가 잃은, 이기는 자가 되라. 바른 경우을 네가 말하게 하고 바른 경우을 듣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사랑이기 때문에 널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도 사랑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개명해서 그런 얘기, 얘기하셨죠. 나 위에 다른 스람을 짓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참, 이게 아주 디도서야 아주 애매모, 애매모한 그 문구죠. 그 전인데 뭐냐면, 12절에 보면, 아데마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가 아,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진행으로 작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율법 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다. 바울이 이네 사람 아데마 그 두기고, 세나, 아볼라와 함께 있다가, 그게 어때요? 달마디아에서 있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마디아에 있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 그리드의 섬으로 다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 그 니거볼리 빨리 오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니거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냈으면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율법학자, 율법 학자, 세나와 아보로를 갖다가 먼저 보내서 그리데 교의 영적인 뭐 군불밤을 최소화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어떤 거냐면 어, 뭐 어렵게목하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네 명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달마디아와 어, 저 달마디아에서 뭐냐면 그아데마와두 기고를 아데마와 투기고를 절로 보냈죠. 아데마와 투기고를 네저그 그레데섬으로 보냈죠. 그래갖고 네가 얘네들이 오면 곧바로 이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온 다음에 너는 네거볼리로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과서 세나움 및아보르를 갖다가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사람들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게 그들 좋은 일을 준비자 보세요. 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얘기하고 돼 있는데, 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니거볼리에서 니거볼에서 사도 바울이 어 어떤 어 그런 그 부흥회 같은 걸 하지 않았 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아그 거기서 무슨 어떤 그런 그, 그 뭐랄까 새로운 어떤 그런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 그저이 세나와 아볼로를 여기서 데리고 와갖고, 이 준비하는 것을 갖다 얘네들이 먼저 좀 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준비하는 그런 것들, 모자란 것을, 어, 좀 뭔가 준비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편하니까 먼저 그들한테 보내, 챙겨서 보내갖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가 다 아니고, 뭐요? 회개하고, 주님한 바람하고, 뭐, 이런, 이런, 뭐, 세미나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이 사람들 준비하는 것을 가게, 준비하게끔 만들어 보내라고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하겠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너희가 무리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서 끝나죠.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느냐면 이거예요. 자, 주기고가 지금 뒤도서, 뒤도서 3장 12절에 보면 아데마와 주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거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라고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럴 때 봄으로 인해서 아마 이루리곤에 있지 않았겠느냐. 왜 이루리가 있다고 얘기하냐면달마디아로 있다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뭐예요? 이, 그, 디도가, 어, 달마디아로 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자, 나중에 한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 그리드 섬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먼저 보내서 어 하란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먼저 보냈다는, 이 사람들이 먼저 갔잖아요. 근데, 먼저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니거볼리에서 이 바울이 여기서 잡히거든요.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압송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그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얘네들을 먼저 보내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열매도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돼 있던 게 뭐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세나와 아보로를 갖다가. 니거볼리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거볼리로 가니까 이제 달마디아에서 바울이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가요? 디도가 바로 이 니거볼리로 가고 부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달마디에서 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건이라 갔고, 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니고볼리에서, 니고볼에서 이제 압성이 되죠, 로마로요. 근데 이때 뭐냐면, 디도를 어떻게 해요? 디도를 사랑하니까 넌 피해라. 그러면서 이쪽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가 같이 가, 누가 같이 쫓아가죠. 여기서요. 이런 걸 보면 아마 달마디아에서 뭐요 여기서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여기 너무 춥다 보니까 니그 벌레 따뜻한 내 옷으로 내가 가서 겨울을 나겠다고 얘기한 거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예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데미를 믿었던 아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미의 뜻은 아데미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아데마의 뜻이. 그건 뭐예요? 아데마는 부모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추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아데마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았겠느냐. 자, 아데마는, 아데미는 어디예요? 에베소스의 신이죠. 그 젖이 많은, 그 유방이 많은 그 젖을 갖고 있는 신이죠. 그 신을, 얻어. 믿었던 부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70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두기고와 그리다삼에다가그 디도서를 갖다가 그리다 섬에 그도서를 그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죠 그런데 이 사람은 70명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단력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데미 신을 아데미 신을 갔다가 숭배했던 그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무지하 좋았다. 그러면서 이사람 나중에 루스드라 감독의, 감독이었다는 전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두기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연보를 주기 위해서 어, 사람들이 다 모였죠. 대사로 오니까 베레야 뭐다 모였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죠. 16장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고자가하리나오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골루세스에 보면 그 사장 7절에 보면 두기구가 내 사장을 다에게 다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라. 내가 특별히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세스와 에베소서 똑같이 이런 얘기를합니다우리 사정을 알리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너에게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냐면 사장 1 2 절에서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름의 뜻은 유쾌한, 뭐 행운 이런 걸 한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제재된 사람. 그러니까, 둘은 두른 너 소원에서 아마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제재가 된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바울의 수주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음란형,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음란형을 극복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같이 고난을 함께 한 사람이었다. 에베소에서 고르세서를 전달한 사람이었고, 믿음직한 일꾼이었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선교의 사정을 잘, 전 사정을 잘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왜 아까 사랑이 많고 그렇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나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나는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율법 학자는 뭐냐면 로마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거볼리로간 이유가 뭐냐면 니거볼에서 만약 그런 부흥회를 했을 때그 율법적으로 뭐 잘못되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그 알기 위해서. 그 보내지 않았냐? 아볼로하고 같이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동역한 자고 로마법의 해석이 능통한 자였다. 그래서 더베의 감독이었다는 그 전승이 내려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볼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니까? 알렉산드리아 살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있는 아볼로는 에베스에 이르는 이 사람은 엄변이 좋았다고 기합니다. 엄변이 좋았습니다 불구하고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디도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니까, 디도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가 25절이면,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알 뿐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교회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슬루 아골라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죠. 그러니까, 서, 아볼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를 보내주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이 성경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써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예요. 가르쳐주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다가 한, 이제, 이제 거기서 에베소교회로 교린도로 가겠습니다라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 아볼로 를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갈 마음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언변도 좋고 똑똑하고 다 이렇던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이다. 었 그러니까 결국은 언변이 좋고 지식도 많고 그 고린도 교회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가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위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박식하고 언변을좋았던 아볼루였지만, 그 다음에 헬라척의 대가 필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언변을 소유자였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불구하고, 뭐냐요? 겁이 많고 담대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에, 오늘 주제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믿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하느님의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곡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요? WCC, 동성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똑바른걸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얘기하는 건 바른 교훈을 하게끔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팔절에 보면 책망하는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교훈을 통해서 바른 말만 하게 하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그 다음에 이단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면 다른 거, 다른, 게,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만들고, 장로나 감독을 만들어서 교회를 조직하고, 결국은 이단에,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을 갖다가 배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어떤 건 윤리적인 행위, 즉, 믿음에, 믿음에 따른 바른 행위,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가르침, 그것이 결국은 바른 교훈이라는 얘기죠. 네, 유진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바른 믿음과 성장, 해석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감성적인 그런 말들을 갖다 설교를 하면 그게 정말 잘하는 어, 어, 설교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설교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또 교회 와서 또 이런 어, 지적받고 이런 거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요? 바른 교훈을 듣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단에 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왜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느님을 제대로 알면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건해진다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지만 경건해진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유일무리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생명력이 있고 공동체를 정말 공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인물강을 통해서 배우는 레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싸우서 이결면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리고 뭐여 말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만에 바른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직, 조직해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실, 가르치고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이란 영적 무기를 꼭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른 교훈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죠. 자, 이, 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서신들은 씨뿌리고 성장시키고 추수하는 시기에, 알고, 여태까지는 성장하는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일반 서신들은 뭐예요? 알곡과 가래 추수기 그런다는 얘기예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대해서 보면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그런 표라는 그 말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0.06%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라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은 바른 교훈이라는 얘기죠. 누구예요?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되다가 바른 교훈이 아니라, 악한 교훈, 악을, 악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악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되지 말았는냐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죠. 자, 코로나에 걸리기 싫어서, 우리가, 난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서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의 뭐예요? 그 사람의 선택 가능성, 은그 사람의 신은 건강해요. 그다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이 바른 교훈을 내가 이거 백신을 맞아야지만 내가 비즈니스도 알고 내가 할수 있다. 그럼 이 사람 교훈은 뭐예요? 돈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 신이 돈이고 명예를 선택하면 어떻게요? 해그 사람 신은 명예라고 명예고 돈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야시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